Baby dog. No. What well hey, I do I can't 싶어? 삐삐! 아 얘가 피피였네. 차각대 뭐야? 어얘 피하고 얘 얘가 피피네 피피. 삐삐. 아다차각했어나 몰라 몰라.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꽥꽥.